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을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이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이에 한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. 스미이 곧게 서리라.